여러분 그 요한 1서 5장 7절은 이 구절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개혁개정이나 다른 버전들은 어 이런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아마 200년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주로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전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 영어로 보면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늘에 이렇게 계신 분이 세 명이라는 거죠. t h 더 이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렀어요? 히브리어로는 뭐죠? 이게 헬라어로는 호우파테르죠. 읽어보고 호우파테르 호파테르 호 파테르. 읽을 수 있으셔야죠. 호파테르 호우파테르 호 파테르. 말씀이고 파테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아는 엘로힘이나 또는 페어스 <웃음> 이렇게 불렀죠. The word. The, word. the word the Word는 The Word는 홀 로고스죠. 시작! 홀 로고스 홀 로고스 말씀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성자 예수님이죠. 자, 요한복음 1장 어. 1절에 어떻게 나오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지혜로 많이 또 불렸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The Holy Ghost, The Holy s p i r i t 이 성령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불렸죠? 여기는 호, 하기온 프리우마 시작 토, 토, 토 하기온 프리우마. 프리우마 다시 한번 토 하기온 프리우마. 프리우마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게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렀죠 성령 하나님을 루아엘로힘엘로힘이 엘로힘. 하나님이죠 루아가 뭐예요 영이죠 자, 거룩한 양이죠. 자. 자 우리 우리 성도들은 자 보시면 이거 성부 성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요한 1서 5장 7절에 원어로 표기되는지 아셔야 되죠. 시작. 읽어 볼까요? 시작. 호 파테르, 호 로고스, 카이 토 하기온, 프우마 예. 강한 순표가 나오면 흐바람이 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 우라노스죠. 얘기가. 우라노스인데, 이제 엔토 우라노 하면 하늘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 뭐죠? 이건 이제 그 계셨다라는 거죠. 세분이 트레이스. 자 트레이스가 3이죠. 3. 자, 이렇게 증가하시는이죠. 저, 마르티 룬테스,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티 룬테스. 네. 마르티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데, 이거 순교자가 여기서 나왔죠. 마터, 마토, 마터가. 자,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사람은 순교하는,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증가하는, 하늘에 증가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성부와 성자 예수님가성령하나님이죠 근데, 카이. 카이, 여러분, 이제 알만다도 카이. 근데, 그리고 이 아우티, 호이, 이 세, 이세사람이 트레이스가, 엔, 에이스. 이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강력한 삼일체 증거인데, 이게 왜 이제, 다른 보전에서 왜 이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미 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강력한 삼일체 증거예요. 우리가 뭐죠? 3일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사실상 그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강력한 소크라테스, 그 그리스 그 헬라 철학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어요. 더구나 또한 독일의 관념론, 누가 집대성했죠 칸트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칸트에 의한 강력한 통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철학체계로 이걸 집어넣는 건 넌센스죠. 우리가 3차원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무한대 차원에 있는 그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불가능 우리가 그냥 이만큼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우리 철학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 우리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가서 우리가 이, 깊이 들어가서 3일차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화, 불가능과는 불가능. 신앙은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캐논, 3927,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어떤 정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100%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목상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3위1체는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는, 미스터리는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논의 이야기인데 삼일체가 이해가 안되니까 유대교나 또는 이제 이슬람은 유일신이죠. 알라 뭐 이렇게 해서 유일신으로 갖고 힌두교로 보면 힌두교 보면 메인 삼신이 있어요. 뭐죠? 이 브라마 다음에 시바 위시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부성자 성령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삼일체가 안되니까 다신으로 가버린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삼신사상도 있죠. 천지인사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삼일체를 보다보면 아마 우리의 선조들은 뭔가 이해를 했을텐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서 삼신사상으로 가버리든지 삼신내신 다신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신사상으로 가든지 그렇게 된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자, 3위, 우리 헬라어로성부하나님 어떻게 표기되어 있던가요? 호, 파텔. 자, 성자 예수님은 호, 로고스. 다음에 성령하나님은 토, 하, 온프니머 자, 한 번. 에어보컬 시이자 <목소리> 호 파테르 <목소리> 호로고스토 <목소리> 하기온 <하비언 목소리> 프리우마 이세 분이 트레이스가 N 하나라는 거죠 NSA n 트레이스 n s 스죠자 알고 계시, 계시면 되고요 자삼위일체 정인데 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완벽하게 이해시키려고 이 자리에 선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비고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것은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체험을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일반화하건 위험한 거죠, 체험을. 자, 자, 근데 한번 읽어보면 한 분, 한 삼위일체라는 게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트리니티보다는 트리유니티가 더 맞다라고 봐요. 자, 한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라는 거예요. Free in oneness of God. 자, 나중에 나오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죠? 대답이 뭐 틀려도 좋아요. 어디에 가장 삼일체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예,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의 요한을 통해서 쓰신 성경을 봐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요한이 쓰신 요한에게 쓰여진 성경이 그게 좀그 우리가 하나님께 관는 어떻게 관문 같아요. 관문의 역할을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7, 17장까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읽어보세요. 그것만큼 321차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놓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터툴리안이 아마 우리 그 교부가 최초로 삼일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한번 인간의 영어로 한번 우리의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실체 실체가 뭐죠 영어로? 에센스죠 에센스 에센스예요그 실체 본체를 헬라로 어 보면 호모우시아나 휘포스타시스라고요. 호모우시아나 읽어볼까요 시작 호모우시아나 우시아. 호모 호모스타시스 sorry, 휘포스타시스 포스타 영어로는 에센스예요 이 하나님의 그 실체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구별된 인격체 위가 있다는 거죠 p e r 이라는 거죠 분명히 위로 존재하며 그삼위는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외워버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실체 에센스의 호모우시어와 휘포스타시스에 있어서는 한 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구별된 인격체로 존재하며 삼위는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볼까요? 자, God is one in number. 숫자에 있어서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God is three with respect to persons 자 구별된 세 인격체가 있다라는 거죠 The three persons are equal in glory and authority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이세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게 우리에게는 신비한 거죠 미스터리한 거예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하나 이게 뭐죠? 진리에요, 진리. 자, 10편 139편 6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기한이 지식이 지식이 내게 내게 너무 기이 너무 높아서 내가 그이 미치지 못하나다 예,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도저히, 예, 저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해븐에 가면 이해를 하시게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다, 다음에 삼위일체의 정의에 대해서 하라면 이걸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자, 보죠. 하나님은 수에 있어서 한 분이라고 했죠. 그걸 한번 성경을 자,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프랑스는 어디예요? 성경바이블이에요 성경은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여어하시한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하나님한 분이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뭐예요? 10개 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10개 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외우세요. 애우는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우리 신이 요즘에 뭔 신을 많이 생해요 좋은 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든 사회주의에 살든 공산주의에 살든 뭐예요? 돈실을 많이 숭배하죠. 자본주의는 부자가 100명이라면 사회주의는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한명 부가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론과는 다르게. 근데 어쨌든 뭐죠? 돈실을 많이 섬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자인군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는, 나는 마지막이라 많이 들어봤죠 구약에 우리가 말을 하면 사실 여호와 하면 여호와 자 지난 시간 복수까지 가. 여호와나 여호와를 부르, 부르, 부르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대신에 뭘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여호와나 아도나이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다 해보세요. 퀴리오스. 퀴리오스. 에호바나 아도나이는 신약에 오면 은 퀴리오스라고 불렸어요. 그 여호와 이거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텐데 그삼일차 하나님이에요 한분 하나님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터 나오죠? 누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저한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셨,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수에 있어서 한분이에요. 3일차 하나님. 그 여호와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죠. 자 이사야 4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르이 없느니라 너는 나알기을하였을지라도 나는 내뜻을 동일 것이요. 여호와가 몇 분이에요? 한분이죠. 예,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우상의 재물을 먹일 일에, 일에 먹는, 먹는 일에, 일에 대하여 너희가 우상은 세상에 한, 한 것도, 것도, 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한 분밖에 없는 줄아 한다는 라한 분이시죠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영광을, 영광을 구하지지않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몇 분? 한분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친절을 이렇게 썼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래서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예.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분리시오또 하나님과 하나 중보자가 니 하나님이시할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어, 중보자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내가 하나님은한분이신줄믿는믿느냐는하나님신믿은이신줄믿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떠는 이라 자, 하나님이한분이시죠 강력한 하나님 자,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맞아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맞아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어머니. 맞아요. 왜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은, 신격화를,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 예배소서 4장 5절로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도한 분이시오. 주도한 분이시오. 주도한 분시오 주도한 분이시니 곧 마리아의 아버지시라.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운데 계시노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요? 한, 한 분이요. 예. 자, 이온 우주 마음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깟 지구 작은 데 살면서, 땅 얼마 있다? 권력 얼마 있다? 하나님 보이실까요, 이게? <웃음> 산에 에베레스트에서 한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한번 지상을 보면 전만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 보자에서우리를 보면 먼지만도 먼지 못한 존재들이 땅 얼마 가지고 있다, 권력 얼마 향하고 있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거는 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막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개그거든요. 왜 두려워해? 어떤 사람은 직업, 직장,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사실은 예전에, 예전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서워해요. 어, 저자들은 두려움이 없다. 예? 자, 근데 우리 현대들 와서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이 초대교의 스피릿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요 근데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학을 떼버렸어요, 아주. 질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 다 예수님 앞에 저 항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분들이 되시려면 3위 삶의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3위 3% 개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골때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구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요 자, 태초에가 뭐죠? 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베레시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복수예요. 임이라는 게 뒤에 붙으면 복수형음이에요. 엘로힘. 자, 그 다음에 천지들. 바로? 헤븐스가 뭐예요? 하샤마임이죠. 그 다음에 하늘들이죠, 하늘들. 그 다음에 땅, 땅은? 하하레츠죠? 하레치. 예, 그 다음에 창조하시는 분. 바라죠, 바라. 자, 바란된데 바라는 뭐예요? 단수에, 단수에 쓰이는 3인칭 단수 기본 동사예요. 어? 복수형을 썼는데, 저길 적어봐라 단수를 썼네. 구약 다그래 엘로임이 나오면 전부 단수를 썼어요. 자 근데 어쨌든 엘로임은 복수명사예요 근데 구약에서 엘로임이란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동사는 단수를 쓰더라. 오케이? 자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르시되 우리의 형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시고 이것을 보면 제가 화가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곰을 숭배하지 않나 호랑이를 숭배하지 않나 각종 우산들을 숭배해 돈을 숭배하지 않나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을 숭배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걸 보면 망령된 저 자신을 위로대서 인간들이 생각이나 화가 나요, 화가 나. 자, 근데 우리는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썼다 이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굳이 위를 나눈다면 성부 하나님은 영어로 플래너. 성자 예수님은 워 e c 익 t 큐터 실행하신 거예요. 실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w 파워를 권능을 부여하신 거예요. 자. 자,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죠. 자,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가 귀에 손을 들어 생명을 얻어고 영생을 얻어먹고 영생을 하시고이 망한 인간들 좀 보세요. 이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더니, 범해버렸네.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누구 책에? 인간 책에, 인간 책 그래서 뭐가 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그 죽음의 범세를 깨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인 사람들에서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 그때 여기에서 또 우리가 나오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 같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선악가를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달려고 했던 거죠 뭐죠? 우리의 원죄죠원죄는 교만하고 영직결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자 교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닮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닮으시려고 해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서 이 무리가 한척속이언 어느 동안에로나 이가 칠것이었으니 이무로는 허가하사 날기를 막을 수없으리라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혼잡하게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지지 못하게 하시고. 어머 여기도 우리가 나오네. 그렇죠? 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죠. 자, 지금도 우리가 바벨탑을 많이 쌓으려고 하죠. 그렇죠? 교만이 그게 이르면 뭐가 와요? 심판이 와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자. 3일을 계시하는 성경적 근거 구약 이사야 16장 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엄청 헷갈릴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갖힌 자에게 이인을 선포하며 자주 여호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나는 누구요? 예 나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그대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자자 자, 이사야 48장 1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왔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기를 바란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그것이 네. 있을듯한 내가 공에 있었더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이제는 주여와께서 나와 그의,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의 영은? 여호의 영은 성령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초주음이 되는 <웃음>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고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가 되었는데, 어깨는 정사를 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용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는 누구죠? 예수님 이름이죠. 볼까요? 예수님 이름이 김효자랑 모사라는 어디에서 많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예수님. 아버지 자 그쵸? 영존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 3위를 대시하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네. 평강의 왕이죠, 예수님이. 자, 계속 읽겠습니다. 3일을 계시하는 성경적 근거, 구약. 자, 창세기 16장, 구절로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와의 사자 사자가 그에게 이루어야 돼. 니유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의 복정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씨를 크게 번성하여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못 해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있으라. 여호와는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죠. 자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제 계십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죠. 삼일제 결정 견정, 정적인 증거를 봤습니다.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삼일제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죽음 장창 읽으면서 하나님제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려와서 대답하여 성령은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대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은 아실까, 거룩한 이는 사느니와 아들이라 일컬을 주리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읽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더니 내, 내 남편의 요셉은 어려운, 어려운,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그를 드러내자 하니 하고 가만히 끊어져 요고 가만히 하세요. 하세요. 그쵸? 여기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뭐에, 뭐에 인퇴됐어요? 성령. 성령으로 인태된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목구름에서 올라오시옵소서. 하늘이리와 하느님의 성령이 저기 같이 내려. 갑자기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요 항상 함께 하세요. 보세요. 3일 재난이 항상 함께 하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시되한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들과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례 흩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하라 오내가날까지 너희와 하나. 하나.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네. 이도 삼일째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계속 이제 요한복음 이제 여러분 보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 예수님과 성부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라고 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오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만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멘 이렇게 오래 오래 가 나를 지못하는 나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 하느냐. 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일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나오시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사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신의 성령이 오실 때이 나라에 진원하실 것이요. 여러분 필리오킨 언제 아시죠? 자,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공방정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나 개혁교회들은 어떻게 믿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필리오케라고 하죠. 아들로부터라고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영원히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오지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과 성령의교통하심이 성령의 너희 무리와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저 뭐죠? The g r a c e of t h e l o r d j e s u s c h r i s t a n d t h e l o v e of g o d a n d t h e communion of t h e l y s p i h o l r s p t b e w r i t b h e w u 이렇 t 영 h 로 하죠. 이렇게 영어로 하죠. 자, 어지간하면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오는 건데, 3일째 강력한 증거. 요한 1서 5장 7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이 성경이 아, 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에 성령이 오시며 성경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사실이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그가 내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모르다 오게 있는 것은 아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죠. 자 여러분 저는 회개가 먼저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이 만나줄까 말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쵸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인 미워하세요. 자진 하나님은 회개한 자 회개한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접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누가 임하세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어서 딱 이를 치세요, 여러분이. 뭐죠?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성구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요? 천국. 음. 천국의 그 킹덤 오브가, 헤븐이죠, 해븐해븐에 소망을 두고 이 지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세인트라고 하죠. 죽은 사람을 세인트라고 하지 않고요, 그산 사람을 세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사람, 아셨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면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영사위의 하나님으로 말할 때는 하교수 푸리마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를 옆에서 도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할 때는 헬라어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옆에서, 파라. 옆에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뭘 말해요? 진리.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을 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 정 자, 거듭났다 하면은 성령을 받으셔야 안, 받, 안 받으셔야 돼요? 받아요. 아,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파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도 안 받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 임파서드. 불가능해, 불가능 여러분, 어떻게 성령 안 받고 그 산상수 말씀 시켜요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읽어보세요. 인간의 철학, 돗닦음으로 절대 못 지켜. 마음이만 품어도 죄야. 구약은? 실제 행해야 죄인데, 이제 신약에 보면, 마음만으로도 품어도 죄야. 누가, 누가 신약, 신약의 말씀이 약하다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구약은 쩔이 바랄 정도로 강력해요. 세요, 세. 성령을 안 받으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길었습니다. 이 어떤 구원의 여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여정과 3의 1차 하나님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자 요한복은 1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죠, 야다. 예. 그, 안다라는 게 같이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우리가 같이 안다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같이 살아야 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가 설교를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얼까요 여러분 라틴어죠. 라틴어 자 여기 뭐예요? 파테르죠 여기는 스피릿투스 쌍투스 뭐 같아요? 성령 같죠. 자, 이건 필리우스. 예수님이죠, 예수. 자, 필리오페가 예수님으로부터죠.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 논쟁을 가지고 했었죠, 과거에. 이게 데우스죠, 데우스. 자, 자 그러면 헬라어로는 데우스죠 자히브리어는 엘로힘 엘로힘 네오스 네오스 자다 같은 말이 하나님 가드죠 가드. 가드라는 거예요 자 이게 파테르가 에스트가 뭐예요 이스죠 아버지의 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인데 서로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Nest is not 아버지는 성, 성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실체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한 분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된 인격체 위로 존재하죠. 자.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오셨어요? 만드셨어요. 메이크란 동사를 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죠. 배어라는 동사를 써요. 자,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3위는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3위 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거의 100% 다틀려 맞지가 않아요. 이해를 위한 거지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삼일체는 정말 이단이 끊이진 않았어요. 지금도 있죠. 마찬가지죠. 자, 보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단은 짚고 넘어갈게요. 올해계는 이제 교분대 성자 종속설을 주장했죠. 뭐예요? 성자가 존재와 속성에서 성부보다 열등하다라고 했어요. 이야기는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아리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성자는 성부에 의한 피조물이라고 했죠. 이것도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다음에 시벨리우스는 어떤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다른 때에 다른 형태들로 자신을 개시한다고 하죠.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자, 여,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배웠는데,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바울의 서신서나 모든 글들이 믿는 자들한테 쓰여져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자 여기 모든 사람 누구예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보평구원론을 주장해요. 틀린 거예요.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후 맥락을 보시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3 2 1차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한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3일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보살을 한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저자가 저자가 이렇게 이제 여러 뭐 외경도 보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만들려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궁창이 이거 퍼머는 먼트가 있고, 아마 여기에 우리가 창세기 보면 노아, 그, 노아 부분에 가면 플러드 게이트가 나오죠. 하늘에, 하늘에 홍수의 문이 있다고 하죠. 그걸 그대로 한번 그려본 것 같고, 이 아래 지구의 기둥들, 또 수월이 아래 있다,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분들은 아마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그 우리가 보좌에 계시는 그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퍼모먼트 안에 있다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에녹사랄질은 또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마치 이런 것처럼 표현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일째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이런 그림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삼일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뤘지만 우리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제와 세상과 마귀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핍박이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항상 돌진할 준비가 되어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는 삶을 살게 돼있어요 사실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 거듭난 자들한테는. 자 이제 우리가 이여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분명히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오늘밤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모든 성조들하고, 자,